내가 내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그 공항동에서 오래 살고 있는 응. 안민호라고 해 저희 와이프랑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. 어떤 제품들 이렇게 판매? 지금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. 그 저희 장모님께서 좋은 거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나누고 싶으셔가지고 쌍갑새 김치 종류랑 누룽지 준비를 해봤고요. 어, 저도 사야 되는데요그렇하는데 <웃음> 과자들 집에 남는 정말 받았던것들 나누고 싶어갖고 말 그대로 그냥 베로 시장처럼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. 오랫동안 참여하신 거로 들었는데요. 참여하시면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? 아, 처음에 이거 참여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주민센터에서 이런 플리마켓을 처음에 개최를 한다고 해서 관심 있게 보다가 아, 그러면 말 그대로 어,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내놓고 말 그대로 네. 어, 외국에서 야드셀이라고 하는 거죠.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뭐 돈, 돈도 조금 벌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좋은 물건들 안 쓰는 물건들 이렇게 재활용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눌 수도 있고 참여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저희 장모님이랑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가서 나누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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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 참가해보시는거 어떠세요? 어, 처음 참가해보는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네, 재밌있어요 소각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울령이 행사 참여 처음 해보셨어요? 저 저번에도 야시장말고 나에 있을 때 있었잖아요 고춧때도인터뷰하취재러 네. 왔어요 예. 어떤 취재활동 하세요? 저희 중앙동 그 주민센터랑 같이 여기서 열리는 행사같은 어, 지역의 뭐 소소한 이야기나 이런 것도 직접 아, 그래요? 네. 아. <웃음> 어, 어서 와요. 여기 있어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어, 여기 음식은 다 직접 이 같이 다 준비해 주신 거죠? 예. 지금 계속 이런 활동은 하시는 거예요? 예, 매달 예. 어. 하루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. 요거 마켓 있을 때마다. 예. 아, 어. 요 준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아, 준비는 저희가 이제 우리 해비가 있었기 때문에. 음흠. 필요하고 또 이제 네. 여기서 이기이 있으면 또 독거노인들도 돕고 주민들 또 어려우신 분들도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 이른 때도 저희가 꽃 같은 거또 선물도 하고 조그만 선물을 만들어서 어버이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. 아, 예, 좋아해요. 너무 고맙다고 자식들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받아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. 어떤 아, 거? 다른 라보자 이거 싫어? 그럼 <웃음> 어떤 거? 어머니, 여기 나 보시니까 어떠세요? 아, 애기들이 <웃음> 아, 그냥 이런 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애기들한테좀 경험이 될것 같아요. <웃음> 네, 행사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공항동 꿈날제 마을의 플리마켓 오늘은 야시장으로 진행됩니다. 저희 공항동 플리마켓은 지역 주민들이 아나바다운동처럼 다시 쓰고 또 함께 나누자라는 뜻으로 모였습니다. 저희 그 플리마켓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날 공항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진행하고 이 수익금으로 지역의 홀몸어르신들에게 유연히 두 차례 반찬 나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저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먹거리들을 만들고 지역에 이렇게 전통 공연단이 오셔서 재능 기부도 하는 그런 따뜻한 야시장이 될 것입니다.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